시다 여러분 실험을 자, 하는 실험을 할 내용입니다. 우선 이름이 아이오도폼입니다. 아이오도 그러면은 요도 뜻입니다. 아이 표시되어 있는 요도 요도폼 클로로폼이라는 <웃음> 물질은 여러분 들어 보셨죠? 클로로폼 C H C L 3 이게 이름이 클로로폼 C H L O R O F O R M 자, 클로로 하면은 염소 뜻입니다. Cl 염소 우리말로 쓴다면은 클로로 자 이걸 포름 그러지 마시고 클로로폼입니다 r 은 무검입니다 R. 은 그래서 여기에 CHI3 이걸 지금 아이오도 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이오도 요도 요도, 아요도, 폼, 아요도, 폼, CHI3. 이 반응은 어디에 쓸수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탄올과 에탄올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주어 주고 어떤 것이 메탄올이고 어떤 것이 에탄올인지 구분하세요. 이런 과제를 내었다면은 바로 이 아이오도폼 반응을 이용하면은 두개 뚜렷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메탄올, 에탄올 두 가지를 비교를 해주냐 하면은 여러분 메탄올은 적당히 먹으면 시력이 가버립니다 많이 먹으면 사망에 이릅니다 에탄올은 적당히 먹으면 실신을 하지만 정신을 잃어버리지만 이것도 많이 먹으면 사망에 이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에탄올은 우리가 먹을 수있 있는 알코올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메탄올을 먹으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알코올이 우리가 흡수돼 가지고 산화가 돼서 산화분해가 돼야 되는데 어디에서 산화분해 돼야 되냐 간에서 간에서 메탄올 에탄올 바로 산화되면 첫단계 나오는 것이 네. 에탄알, 메탄알입니다. 메탄알이 우리가 말하는 폼알데하이드, 만드는 포르말린 만드는 폼알데하이드입니다. 방부제로 쓰죠. 그죠? 알데하이드 물질이 독성이 셉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알코올 산화될 때 알데하이드 만들어졌죠? 독성 뛰고 있습니다. 특히 메탄올 먹으면은 시력이 가고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두 가지 알코올을 줬을 때 여러분들 어떤 걸 어떤 것이 에탄올인지 구분해 내세요. 실험 실험을 가정하고 여러분에게 실험을 해 보라 이랬을 때 어떻게 실험이 되느냐 하면 이겁니다. 자, 시약은, 자, 아이오도 폼 테스터용 시약을 만듭니다. 뭐로 만드냐 하면은, 비커의 정유수 80ml에 포타슘 아이오다이드 20g을 녹이고 나서 여기에 요드 결정 10g을 녹였는 10% 용액을 만듭니다. 자, 만들고, 시료는 메탄올, 에탄올 두 가지만 줬다. 가정하시고 그럼 실험을 진행은 쉽습니다 보시면은 자, 시험관에 알코올 시료 1ml씩을 넣어가지고 정유산 2-3ml를 넣습니다 그리고나서 위쪽에서 만든 시약용액 2-3ml를 넣어가지고요 반응을 시키고나서 요도 갈색이 없어질 때까지 수산화나트륨 10-20% 수산화나트륨으로 한 방울씩 넣어서 요도 색깔을 없애주는, 없애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시험관을 실온에 방치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실온에서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은 얼음물에 잠깐 냉각시키면 됩니다 얼음물에 냉각시키면 아이오도폼 CHI3가 생기면요 노란색, 다망색 어떤 침전 비슷한 침전이 생길 거예요 만약에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6 0도씨로한 2분간 가온하고 나서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또 다시 한번 냉각시켜보면 침전이 생기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도 침전이 안 생긴다. 그러면은 아요드 폼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아요드 폼이 만들어지고 하나는 안 만들어집니다. 어떤 것이 아요드 폼이 만들어지느냐? 아이오도폼이 만들어지는 걸, 만들어지는 그 메카니즘을 이제 설명을 할게요.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아이오도폼, summary of the reaction during the 아이오도폼, triiodomethane입니다. 반응 일어나는 메카니즘입니다. 자, 알올이 여기 이런 형태의 알올이 있습니다. 앞쪽에 우리가 소듐아이오다이드하고 요도를 넣어가지고 수산화나트륨 NaOH를 넣어주면은 NaOI라는 형태의 산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알코올에 자, 여기에 있는 수소 두 개를 산화시켜 수소를 아싸가는 것도 산합니다. 산소와 결합하는 것도 산하고요. 수소나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도 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CH3COR 이라는 자, 이 물질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 여기서 또 다시 계속 산화가 되는데, 어디에? CH3 며칠기에 있는 수소가 요 요도로 전부 치환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요도로 치환 반응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CHI3가 만들어지고요. 나머지 부분은 카복실산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이 반응 메커니즘에 따라 가지고 메탄올, 에탄올 중에 어떤 것이 아이오도폼 CHI3가 만들어지냐 에탄올이 만들어집니다 메탄올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실험 보고서에 보시면은 하나 메탄올은 투명하게 아마 나타나 있었을 거고요 그 노트 좀 주시 아 여기 있나 음. 아 이게 보이나 자, 앞쪽에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노, 여기는 침전이 보이지 않죠? 침전이 안 보이고 여기는 지금 침전이 생겼어요. 노란색 침전이 보입니까? 보이죠? 자, 침전이 생겼는 것이 보이잖아. 자, 이것이 아이어도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아이어도폼이 만들어진다. 자, 그 만들어지는 것이.